자, 여러분들 오늘 해볼 거는 자, 드디어 최근에 우리가 그 내기를 했죠. 브라질 연방 아, 네, 그쵸. 그 이제 김한혜가 브라질리언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왔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제 당시의 상황을 그 긴박했던 상황을 한번 재현해보고자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자 김한... 리뷰를 해보고자 살짝 그 현장 토크 음, 현장을 알려드리고자 음, 해서 오늘 카메라를 켜봤고요 한번 해볼까요? 오늘 리뷰 보면서 실컷 웃기 위해서 이렇게 팔로알토 씨를 또 제가 게스트로 웃고 있네요. 초청했습니다 팔로알토 아, 아다 같은 사람이야? 응. 할로 할토 다섯 분을 게스트로 모셨어. 빠빠빠빠빠. <웃음> <웃음> 뭐 녹음을 한다고요? 아네요 요걸로. 근데 <웃음> 요요 녹음기예요. 아 진짜? 네네. 언제부터요? 처음부터요? <웃음> 네네.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? <웃음> 네. 힌지 다듣는 거예요? 아 남편이요. 남편. 그러니까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쓰일 거라서. 아 진짜? 네. 영상? 그러니까 <웃음> 녹음 오, 영상. 아 그래요? 네네. 너무 신기하다. <웃음> 나 떨고 있는 거 들려? 이렇게 하악하악 거려? 뭐 <웃음> 흥분했어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악하악 거리는 거야? 영상이 <웃음> <웃음> 아니 너무 <웃음> 떨리잖아. 털 뽑는데. 제형적개한국이더 아플까요? 한 상처가 있으니까. 상처 있는 곳이 더 아프지 않을까 했어. 그거 물어봤지? 이게 여자가 더 아파요? 남자보다? 아유 남자가 더 아프죠. 아 진짜요? 아 남자가 더 아프다고? 어 남자가 더 아프대 왜지? 나와있으니까 밖으로 나와있으니까 그 굴곡져서 어? 그런가? 굴곡져서? 그래서 남자가 더 아플 것 같긴 해내가 봐도 내가 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? 아니 시작하면 머었거든요 <웃음> 네. <웃음> 너무 쫄았나요? 고객님 긴장해 있는 그게다 느껴져야 돼. 요 아? 경직돼 있는 그 몸의 느낌이. 털이 살짝 이렇게 서 있었나? 그 고양이들도 응. 경계태세 들어가면 알지? 털 이렇게 바짝 서는 거. 저처럼 응. 너도 뭔 소리야. 털이 바짝 선 거지. 뭔 소리야. <웃음> 그래서 이제 고수가 보기에는 아! 이거 쫄았다. 경직돼 있다. <웃음> 다들 그러세요? 사진을 응. 찍었어? 아 이때 이때 곰돌이 받았어. 그러니까 그 곰돌이가 그 은유적인 표현이야? 아니면 은 진짜 곰돌이 뭐 인형을 받았다는 거야? 은유적인 표현이 뭐야? 그니까 러네 바리깡으로 아까 민 털을 어. 은유적으로 곰돌이라고 부른 거야, 니가? 무슨 소리야! 아니야? <웃음> 그걸 내가 설마 이러고 찍었겠어? <웃음> 도라이네? <웃음> 아난 그건 줄 알았지. 아니 곰돌이 받았다길래 곰돌이 털을 받았다. 난 은유적으로 말한 아, 줄 알았지. 애칭, 애칭으로. <웃음> 어, 곰돌이 죽일래 그거 착각 찍은 줄 알았지. <웃음> 아 일단 내가 이 누워있을 때 자세를 한번 그려줄까? 아, 그래. 어, 누워있는 자세도 진짜 좀 괴라래. 일단 여기 침대가 침대가 있었고 이쪽에서 선생님이 나의 털을 공답세발 낚지? <웃음> 나는 여기 있었고 누워서 다리를 어떻게 할것 같아? 다리를 뭐 그냥 벌리고 있지 않을까? 다리를 이렇게 벌려야 돼 그리고 여기서 곰돌이 인형을 하나 주셨어 털은 안 그려도 되지? 털까지 그리면 조금 이상해지지 않나? 상당히 수치스러운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? 나쁘지 않았어 데 정적 봤지. 이때 어 뽑고 있는 거. 잘 참지 않아? 알았거 아니야? 개아파. 아 근데 맞아 처음에는 이쪽 먼저 뽑았어 이쪽. 요 허벅다리. 이쪽은 비교적 안 아파. 어허. 기는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. 대양절개 하셨다고 깜짝 놀랐어요. 아 어, 왜요? 얼굴이 너무 애 때. 아어 아유 감사합니다. 그렇지? <웃음> <들었지? 웃음> 얼굴이 너무 애때 보이셔서. No. 이건 편집 들어가고요. 아 무조건 넣어주세요. 아프가 봐범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앳까요어 아니요 아니요. 네 그거.. 네네네 네. 이게 생각보다 음... 털을 조금 조금씩 띄더라고. 추가링이라 해가지고 살짝 바르고 팍 떼고 살짝 바르고 팍 떼고인데 이 범위를 넓혀주겠다고 시 하는 거 그건 해, 너무 아프잖아. 해달라고 하지 그랬어. 아니 싫어. 너무 아프잖아. 참을 수 있다며. 엄살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며. 야 상처가 음... 요만큼인 게 좋아. 넓은 게 좋아. 아, 그만큼, 그만큼 고통도 배가 되지 않을까? 아, 그래도. 야 그럴 거면은 뭐 그냥 그 부분에다가 그냥 테이프 하나 탁 붙여가지고 한 방에 팍 끝내버리지. 그럼 안떼지잖 그러면은 니그 잠시기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. <웃음> 지금 이 정적이 마구마구 떼고 있는 정적이야? 어, 잘 참지 생각보다. 이 마이크를 잼식이 옆에다가 둘 거에요? 그 <웃음> AS에 날려게 소리? 나 어. 어? 입으로 해줄까? 그 인형 털을 털어주시는 <웃음> 거같아요 네. <웃음> 내가 곰돌이 인형을 이렇게 탈탈 털어줬어 엉덩이 팡팡 해줬어. 손에 땀이 넘쳐가지고 잘했다요. 그랬더니 그 털을 털어주는 사람은 처음이래. <웃음> 혹시 아직 반도 안 됐죠? 안했어요아 진짜요? 오! 아 너무 기대감을 심어드렸나? 아닌가요? 반도 안 했어요 아직. 아니 반했어요 고객님. 딱딱해요. 네. 아. <웃음> 저오 진짜 아팠다는 거 그거네 완전. 치과에서 아프면 말하세요. 아아 아파요 아파요. 네, 조금만 참으세요. 아니까 <웃음> 그러니까. 어. <웃음> 다시 들어봐. 개웃기네. 진짜 찐으로 아픈 거야. 네네. 아. <웃음> 네. 까끄아줘 했는데 어금니 꺾게 무는거 봐. 까끄아줘. <웃음> <웃음> 어? 떼는 소리야 혹시? 이 잼식이 떼지는 거 아니야 이거? 야 다시 들어봐. 봐봐. 네 잼식이 방 떼졌다니까? 잠깐 갖다 뗐나 봐. 어, 맞네. 그렇지. 니 잼식이 무스라고 음, 어. 잠시려 음, 하시면 다시 전화하는 느낌이 아기가 <웃음> <거니까>. 된 <웃음> 느낌일까요? <웃음> 커플 브라질리언? 그렇게도 <웃음> 많이 있죠. 그럼요. 음. 많이 하시죠. 그렇대. 영업하지 마. 강추하던데? 영업하지 말라고. 진짜 좋대 근데 이게 말라고. 우리의. 뭐요? 어? 어? 팔로알토들도 정색하고 있는 거 보이냐고. 여자분이 오셔서 받고 나서 너무 좋아서 네. 남편분 데리고 오신 것. 음... 어. 데리고 알겠어요. 꼭.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야, 강수원도 저정고 저거보다는 연기 잘해. 데려와야겠어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니야 이미 느꼈어. 깔끔해짐을 느꼈어. 곰이 막살아가돼 있는 건 아니죠? 끝나고 나서. <웃음> <목소리가> 약간 촉촉하긴 <축축하긴> 한데, 이거. <웃음> 괜찮을까요? 곰돌이 너무 만졌더니 얘가 털이 섰어. 이제 소리 지르는거 없을 텐데? 뭔가 뒤에 파장이 깍깍깍 있는데? <웃음> 당연히 일으키는 거 아니야, 저기? 진짜 그냥 딱공하다? <목소리가> 그러면은 그 부분들 잘라가지고 소리 한번 파장 좀올려봐 <웃음> <웃음> 들린다! <웃음> 아파! 아파! <웃음> 아파. <웃음> 아파. <웃음> 듣기만 해도 아파! 엄청 맹렬하게 뽑았나 엄청 빨리 뽑으셔. 내가 좀 빨리 해주세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. 스피드가 장난이야. 착, 착, 착. 그냥 그그그그 그, 그, 그, 알지 그 뭐지? 일본 떡 만들기 장인들. 어! 하 하, 하, 하, 하, 하, 하. 이건데 그냥 그 급금으로 뽑아주셨습니다. 솔 뽑기 그냥 제일 바르고 뽑고 제일 바르고 뽑고 제일. 요아 바르는 즉시 그냥 같이 뗐던 것 같아. 여기가 좀 제일 아파요. 아프대. 여기가 제일 아프대. 아, 진짜? 아 아니 왔어요 보이는 고지가 보여요. 네. 뭐 보인다고? <웃음> 아니지. 아. <웃음> <웃음> 나도 나도. <웃음> 아 근데 아티리가 <하필이면 웃음> 왁싱샵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통달하신 분이네 저분. 야 위험한. 어우 더워. <웃음> 이제 깨끗한 고지가 보여요. 그런 느낌이지. 음소리가 어, 어. 어. 깨끗한 고지가 보여요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드디어 아 드디어. <웃음> 드디어 고지가 보여요라고 했잖아. 몸 깨끗한 고지가 보여요. <웃음> 아 이거 안 돼. 뭔 소리야. 그 깨끗해지는 고지가 보인다고. 다음. 비리 봐. 뭐? 살벌하지? 저기, 저기 피치 한번 올려서 한번 들어보세요. 여기가 아픈 데라고? <웃음> 미미. <웃음> 잠깐만 잠깐만. <웃음> 알래스카야 여기. 아팠어, 아팠어. <웃음> 그 옛날에 K2 막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조난당한 <웃음> 생존자들이 텐트 안에서 막 떨면서 정확해, 팔 모양도 그러고 있었어. 다시 들어봐, 다시 들어봐, 다시 다시. 하니까. 야 진짜 열심히 뜯으시네 오. 통테이프 뜯는 줄 알았어 나는 그 그림을 그려줄까? 이제 응꼬 차례인데 약간 자세가 숭하거든 이제는 다리를 약간 벌리고 있었으면 이제 응꼬를 해야 돼가지고 다리를... 약간. 응? 이러고 네. 이러고 이러. 이렇게 이제 털 손으로 잡고? 어? 손으로 어 내가 여기 잡고?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 맞아? 어... 아 저거는 너무 너무 수치스러워 아니 나는 <웃음> 엎드리는 게 제일 수치스러운 자세라고 들었거든? 야 저거는 수치를 넘어가지고 저거는 아 이거 좀 그런가? 이러면 안 돼? 운동이 운동이 뭐 하는 거야? 갑자기 곧다가 왜 함수를 <웃음> 그리세요? <웃음> 아 이걸 잘못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. 지 마. <웃음> 이제 좀 편안해졌어 이제. 거기에 비하면 응꼬는 쉽더라고. 농담 담았기도 하고? 응. 음. 생각보다 안 아팠던 것 같아요. 네. 진짜 올줄 알았거든요. 걱정이 많으셨겠네. 안 돼. 생각보다 안 아팠던 것 같아요. 피를 흘리며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좀 켜주세요. 여기 끝난 듯? 목소리가 다 갈라졌네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네. 어, 이제 마무리 됐나요? 어, 끝. 그러면은 인생 첫 돌복숭이에서 뽀송쟁이가돼 버렸는데 자신감이 있어? 자신감? 야, 예를 들어서 사람들 눈썹 문신 하면은 에게. 눈썹 문신 막좀 뽐내고 싶고 음. 이제 막뭐 예를 들어 귀걸이를 했다. 어, 귀걸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뽐내고 싶고 그러잖아. 뽐내고 싶대. <웃음> <웃음> 너한테는? 집에 와가지고 마구마구 뽐냈잖아 뭐했잖아 <웃음> <웃음> 어? 오늘 이런식으로 벌칙 수행을 제대로 끝마치고 온김한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너가 지면은 브라질 왁싱이다 무조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너가 지면은 브라질, 너가 왁싱. 지면은 브라질 왁싱이다.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. 이거 좀 보고 가 주세요. 무엇이야? 전 예쁜 키만이에요. 영상 봐줘 보고 가 주세요. 안 본다고요? 어?